네. 괜찮아? 괜찮은데? 아, 아, 아. 미끄러져가지고 어, 어. 준비해 주시고 어, 어. 그워커레이서 준비해 주시고 네, 영타이거 이용호 선수 네. 아,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, 감사합니다 미끄러진 거는 이제 발가락 쪽에 좀 살짝 부상이 있었나봐요? 아, 아 네. 발가락 부상 부상인데 네. 생각보다 미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. 멋있게 일장려 했는데 네. 미끄러워가지고 이용호 선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우스포 왼손잡이로 했던 거는 이제 전략이었나요? 아 발가락이 부러져 있어가지고 밟힐 네, 네, 네. 것 같아서 일부러 어 사우스포를 잡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네.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영훈 선수가 네. 사우스포에서 경기 전략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제 양손잡이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하셔도 굉장히 더 익사이팅하고 멋진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영호 영타이거 이영훈 선수를 이제 지목하고 이제 원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향후에 이제 야차클럽 이제 3회나 4회 또 대회하면 응. 또 출전이 해야겠습니다 <웃음> 네, 제 언제든지 한번 도전자 오면은 예 네.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. 이상으로 영타이거 이영훈 선수의 아이쿠.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선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. 어, 내가 봐서는 <웃음> 너가 이 바닥 스타다 응 <웃음> 음. 오케이 김도현 선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확 초반부터 화끈한 모습 이제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쉬운 패배였는데요 주먹으로도 치고 받고뭐 여러가지 동작이 나오잖아요 클린치도 하고 레링도 하고 약간 이런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측면적으로 좀 데뷔나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? 어 데뷔를 뭐 네. 하긴 했는데 예예. 네, 네, 네. 아 근데 실전은 좀 더더라고요 하드러... 아, 이게 네. 다 떠나서 네. 미끄러, 미끄니끄러 해가지고, 네.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. 네. 향후에 또 이렇게 저희게 야차클럽이 뭐 3회, 4회, 5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싸움이 이어나갈 계획인데, 향후 또 오퍼 드린다면 또 출전 이야기 있으신가요? 무조건 나가겠습니다. 싸움 자체를 이제 즐기, 즐기겠다는 약간 그런 마음. 아, 제법 쎄. 아, 이런, 이런 프로정신의 이제 싸움꾼이라면 저희 야차클럽에서 얼마든지 이제 환영하고 진짜 더 멋진 경기. 그때는 이제 승리, 이제 화끈하게 이제 승리하는 이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김도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. 김도현 선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